죄사함은 최종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언약을 깨고 이웃을 짓밟기를 고집하는 자의 죄사함은 도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탄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취소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으면 죄사함이 취소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인하는 자니 사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며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죄사함 받은 자가 미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비로소 혼의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퍅해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형제들. 곧주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죄사 안받은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고 죄의 유혹으로 강퍅하게될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믿음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한때 주 예수님께 복종하기로 언약했었더라도 우리의 의지로 그 언약을 버리고 이웃을 짓밟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지 않고 범죄를 고집하면 불못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섰다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무리 주 예수님이 피로 죄사함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게 되면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 근심하다가 결국은 멸망에 빠져 불못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믿음 자체가 없다면 믿음에서 떠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었던 자만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믿지 않았던 자는 떠날 수 있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믿고 죄사함 받았던 성도만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한때 믿고 죄사함 받았었을지라도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불못에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범죄했을 때 찍어버리셨습니다. 한때 택한 받았었고 죄사함 받았었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택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할 자들이 있을까봐 믿는 성도들에게 경계한 것입니다. 서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고 불못에 태워지게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죄사함을 받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던 성도에게 다시 세상의 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죄로 돌아간다면 아무리 한때 죄사함을 받았었을지라도 결국 불못에 태워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는 이라. 이러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맺혀지게 되는 행실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아니하였나이까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죄사 함 받고 은사도 받고 권능도 받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도 그의 지금 행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그의 사역의 성패와 상관없이 불못에 태워지게 됩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한 받으고 하나님이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죄사 함 받은 성도가 다시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욕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어도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다면 불못에 태워지게 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의로운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못에 태워집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일이 나여 불쌍히 역임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어겼어도 죽었습니다. 하물며 피조물로 오신 창조주를 거역하고 그 피를 더럽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 심해 암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냐 정말로 구원받을 자라면 끝까지 주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가 도중에 주 예수님을 배신한다면 그는 주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억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란이나 위험이나 칼로 도살당하더라도 성도는 주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를 주 예수님께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스스로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려 하는 자를 범죄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육체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하여 결국은 불못에 태워지게 될까봐 성도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은 성도를 주 예수님께로부터 끊을 수 없지만 성도가 저지르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은 주 예수님께로부터 성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성도를 의로 이끄시지만 범죄하고자 하는 성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시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함께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를지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를지는 우리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이웃을 짓밟기를 고집한다면 결국 불못에 태워질 것입니다. 성도가 죄와 싸우고자 한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감히 주 예수님께로부터 성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죄를 기뻐하고 육체의를 행하기를 즐긴다면 그의 죄사함은 취소됩니다. 그의 악한 행실이 그의 믿음이 부패했음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주 예수님과 언약했었더라도 도중에 부패하여 그 언약을 스스로 깨버린다면 그의 죄사함은 당연히 취소될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곧그 중에서 죽으리라.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죄사함을 믿고 이웃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이웃을 짓밟기를 고집한다면 그가 받은 죄사함은 취소되고 그는 구원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믿음이 부패했으미 그의 악행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거짓인 줄을 처음부터 아셨을 것입니다. 혹 그의 믿음이 도중에 부패할 것을 처음부터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주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불못에 태우시면 그의 믿음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는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성도들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다양한 환경을 통해 이 피조물들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삶을 전부 드러내셔서 그가 왜 불못에 태워져야 하는지를 다른 피조물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는 성도로서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가 만일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를 거부했더라면 그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면 그는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의로운 의지를 다른 피조물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그가 맺은 삶의 열매를 보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소욕에 복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육체에서 올라오는 죄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는 이웃을 짓밟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의 죄사함을 믿고 이웃을 짓밟기를 그치려 하지 않는 그를 구원하신다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공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주 예수님께서는 그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것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표조물들도 그가 주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으로만 주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를 뿐 실제로는 주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짓밟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그의 믿음이 부패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은혜를 받을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를 거절하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은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시인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 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아니라, 한때 죄사함을 받았었지만, 그가 성령 하나님의 소욕에 따르기를 거절하며 계속해서 이웃을 짓밟아 대기 때문에, 그의 이웃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에게 짓밟히는 피조물들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불못에 태워져야 합니다. 피족의 안식을 위해 그의 죄사함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래 하리라 끝까지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될수 있습니다